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임팩트 때이 동작만 안 해도 스윙이 훨씬 더 임팩트가 깔끔하게 맞는다라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임팩트 때 하지 말아야 되는 동, 그 중에서 하체 턴에 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로테이션, 왼손 손등이 꺾이지 않게, 너무 짧게 돌아가지 않게. 자, 오늘은 하체 사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간단하게 도움이 필요한 장비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지만 근데 요거는 뭐 직접적으로 이 장비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따로 네 선을 그려놓고 진행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백스윙을 정상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될때 거리를 빠르게 늘리려면 몸의 회전이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백스윙 을 갔다가 몸이 과감하게 쭉 돌아주면서 다운스윙 때 팔이 끌려오면서 던져지는 이런 임팩트가 가장 이제 깔끔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임팩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이동자들 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은자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가게 됐죠 자 백스윙을 올라가게 된 상태에서 자 그림의 끝이 공을 보면서 지금처럼 네 그림의 끝이 공을 보면서 내려와야지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허리를 빠르게 돌리려고 하시게 되면서 오른쪽 골반이 왼쪽 골반 위로 올라가는 이런 잘못된 하체 턴 동작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잘못된 하체 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클럽이 스업때 기울어졌던 것처럼 백스윙 때 기울어지고 다운스윙 때도 기울어진 앵글을 유지하면서 스윙 궤도를 만들어내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아래로 세워져요. 이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덮어치게 되고 덮어치는 스윙을 안 하기 위해서 대부분 들 몸을 오른쪽 골반을 움직여서 뒤로 빠져요. 그러면 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깎아치는 스윙이 나오게 되죠. 네. 셋업 때내 힙의 위치가 셋업, 테이크 백, 백스윙 탑, 다운스윙 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위치로 돌아와주면서 회전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의 기울기가 셋업 때의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다운스윙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다운스윙이 시작할 때 골반이 세워지면서 클럽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와 힙 원래의 힙 위치와 현재의 힙 위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을 돼요 이 공간만큼 내가 공쪽으로 다가가서 덤벼치다 보니까 정상적인 스윙을 했을 때 오히려 미스샷 특히 쌩크가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니시면 은좀 과한 훅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게 싫어서 많은 분들이 오른쪽 골반을 사용하시면 몸을 뒤로 빼는 깎아치는 그리고 들어 올려치는 스윙을 많이 하시게 돼요. 다운스윙을 하실 때는 하체 턴을 하실 때는 하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으로 밀리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돼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체중을 왼쪽으로 넘길 때 왼발에 지금 보시면 바깥쪽으로 체중을 넘기게 되면 골반이 왼발 라인을 넘어서는 스윙이 되는 동작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골반을 돌리려고 하시다 보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몸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잘못된 힙턴 동작이 아닌 백스윙을 갖다가 왼쪽 허리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허리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하체의 움직임을 가져가주면서 다운스윙을 가져가줘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알맞게 궤도를 타게 되고 그러면서 다운스윙이 볼까지 들어가줘야지 아주 약간 완만한 인사이드 스윙을 그리게 되면서 이쁜 드로우볼을 치시거나 혹은 스트레이트 볼을 치시는데 훨씬 더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